안녕하십니까 썸피디입니다 오늘 이렇게 폼 잡으면서 카메라 앞에 온 이유는 급하게 드릴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2월 13일 토요일 설 당일이고요 오늘 음력 기준으로 좀 새해가 시작되는 뜻 깊은 날인데 좀 안타깝기도 하고 다만 또좀 새롭기도 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뭐 제목에서 보셨겠지만 새로운 멤버의 변동에 대한 공지이고요 원래 이런 거 마테랑 같이 찍는데 오늘은 설이다 보니까 저 혼자 좀 나오게 됐습니다 재미가 없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바뀌는 멤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난 2개월 반 정도 함께 해주신 인수님께서 자리를 좀 비우게 되셨습니다 비우시게 된 이유는 상세하게 알려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회사가 또 저가 인수님의 어떤 조건이나 환경을 제가 다 맞춰드리지 못했던 게 가장 큰 이유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입이 천개만 개라도 할 말이 없이 저의 부덕한 잘못입니다. 그래서 인수님이 가시기 전에 인상 깊은 콘텐츠도 한번 물어봤고요. 나 기억에 남는 거? 당연히 그 앞에서 배우들 키스하는 거? 아! <웃음> 맞아! 그, 그 제일 기억에 남지 않냐? 그건 정말 센실... 센시... 아... 뭔가 그 귀를 엄청 자극하는 그 소리들과, 아 진짜 너무 찐리얼이라 앞으로의 계획도 들어봤습니다. 회사원 지금 하고 있고 뭐 사업도 하고 싶고 유튜브도 유튜브도 어쨌든 하긴 할 거임. 다시 할 거야? 음 시간이 없어서 근데 조만간 시간은 내면 되거든. 응. 내가 자는 시간 좀 줄이고 좀 열심히 일하면 또할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 인사도 전해주시고 가셨습니다. 정국에 계신 약 50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인지입니다두달 <웃음> 동안 어 정말 짧으면 짧지만 길면 긴 시간 좋아해 주시고 아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아쉽게 이제 떠나게 됐지만 인생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고 만남이 있으며 헤어짐도 있는 법 <웃음> 여러분 우리는 쿨하게 헤어집시다 어, 제 <웃음> 유튜브 채널엔 찾아오지 마십시오 진짜로? 어? 진짜로? 어? 그러니까 한두달 아, 동안 어 썸PD, 마태, 미도 <웃음> 진짜 수성수감이네 어, 제꿉, 유진, 감사했습니다 <웃음> 어, 어, 어! 맞다 맞다 주주 <웃음> <주. 웃음> 그리고 제 진짜 리얼 유진 완전 나의 베스트 프렌드 비애프 요맨 제꿉 고마워 <웃음> 아, 맞다, 맞다. 미안, 미안. <웃음> 그리고 진짜로 세상에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까? 맞다. 하는 아이유님 너무 감사합니다. <웃음> 우리 아이유님. <웃음> <웃음> 장난이고, 우리 주주 너무 고맙고, 항상 <웃음> 너무 이제 제 퇴근 때마다 저랑 데려주거든요. 정말 착한 아이예요. <웃음> 네, 감사합니다. 새로운 컨텐츠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야 하다 보니, 새로운 사람들과 좀 함께하게 됐고요. 저희는 또좀 새로운 시도를 위해 이번에 총네팀 둘, 둘, 둘, 둘팀으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미 사실은 촬영은 마친 상태고요. 생각보다 엄청나게 좋은 결과물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내일 올라가는 2월 14일 발렌타인 기념 영상에 처음으로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리플은 또 새롭게 도약을 하려고 하고요. 근데 다시 50만 구독자를 달성하려고 달려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50만 구독자를 이번에 달성하면 지난 4년 동안 총 3번의 50만 구독자를 달성하는 건데 그간은 50만 구독자 달성 기념 뭐 이벤트를 한 적은 없지만 이번에 한번 작게나마 해볼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모쪼록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이번 새해도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한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죽정 만큼 한 적이 있나요? 한한한번 한밤, 한밤, 한밤, 한밤, 한밤, 한밤, 한밤, 한밤, 한밤, 한밤, 한밤, 한밤, 한밤, 한번 한밤, 한밤, 한밤, 한밤, 한밤, 한밤, 한 이미 k p e poke, p 이 a t a o n d i n g t o t